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달 동안 지냈던 다낭 아파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계약 가능한 아파트를 수소문 찾아다니면서 10개 이상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딱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날 바로 계약한 아파트이고요. 아파트는 일단은 먼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신발장이 있고 신발이 이렇게 남자 거 하나 여자 거 하나 플립 플랍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제거 있으니까. 일단 소파는 냄새 안 나고 관리 잘된 편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약간 꼬틀처럼 이런 식으로 색자가 있어요. 시인해서랑와이히고 소파 바로 옆에는 저의 업무 장소입니다. 냉장고 키친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 사실 오늘 체크 날이어가지고 많이는 없어요. 근데 다나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아보카도가 진짜 싸요. 진짜 슈퍼마켓. 빅이 가면 한1개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살수 있어요. 아보카도는 사랑해 주방 식기 이렇게 말리는 거랑 같이 있고 와인잔 그 다음에 이 조미료는 저희가 산거 저오븐 있는 아파트 처음 봤거든요. 여기 다낭 그 여러 가지 10개 넘게 다녔는데 오븐 있어가지고 너무 신나서 했는데 <웃음> 정작한 번도 쓰지 않았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븐 강추합니다. 다행도시 이렇게 세탁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물 바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헹궈도 있어가지고 엄청 편하게 잘썼어요그 다음에 저희 식탁. 사실 원래는 이렇게 식탁 하나만 있었는데 저희가 식탁이랑 업무 한대좀 구분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니까 3쾌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으시면은 요청하면 은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샀어요. BC가가지고 1500원에 산 저희 꽃 그리고 맥주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망의 침실 라라 뷰는 좀 별로. 제 화장대 이렇게 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좋죠.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커튼까지. 여기도 이렇게 거실줄수 있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커튼 치고 지내는 곳입니다. 뷰를 보여드릴게요. 뷰가 지금 일단 바로 옆 건물이고요. 이게 저희 층이 이옆 건물의 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낮에는 사실 뭐잘때 말고는 이 침실을 쓰시를 안 와요. 잘 때는 무조건 치죠. 그리고 여기는 그 옆에 있는 롬카사라는 호스텔이에요. 수영장 있는데 근데 여기 혹시 롬카사를 가시게 되면은 수영장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김없이 공사장. 아 오늘 하늘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하늘 너무 좋다. 그리고 원래 있던 전등이랑 그리고 빅시에서 산꽃 그리고 여기는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침대 이렇게 다 갈아주시고요 이불까지 다 갈아주시고 청소 정말 깔끔하게 해가지고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에어컨 바로 있어서 되고 여행 중이라 별거 없는 옷장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아 그리고 여기는 헤어 드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수술 대해서 간략하게 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고, 어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야파지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관리가 잘 되고 엄 깔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번케바케이기지만 시앙마이 스는이 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침대 시트 갈아주고 침대 시트 가는데도 추가 비용 되고 청소 이제 바닥 청소 같은 거 간단하게 해주는데 사실 근데 이 주에 한 번이 꽤 더러워져요. 근데 여기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정말 조금 지저분해지려고 한다 싶으면 바로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청소가 되고 수영 같은 것도 다 이미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정말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번째는 미케비치랑 삼분 거리 정말 가까워요 그리고 잠점 세번째 여기가 약간 특이에요 미케비치 약간 그 남쪽으로 해서 저희 있는거 약간 뒤쪽으로 해서 여기 핫한 빠들이랑 약간 레스토랑 이런게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카페인 볼스 카페도 있고 아니면 은 여기 약간 한국인분들도 많이 아시고 많이 알려진 버스 버거요 여기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아무 카페 이런 거 엄청 많아가지고 조그만 걸어가도 정말 싸고 맛있는 그런 맛집 있다는 거 그리고 장점 네번째 근처에 24시간 편의점이 두개세개막 이렇게 있어요 장점 다섯번째 여기 아파트가 외부인출이 입 많이 없어요 그리고 단기 렌트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한달 이상 한 분들만 계시니까 엄청 조용하고 한적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여섯 번째 여기 주인 분들이 정말 좋으세요 이 아파트는 부부가 소유를 해서 바로 관리하는 거고 사실 부부는 저희 집 바로 공동편에 사고 계세요 영어도 정말 잘 통하고 그리고 엄청 쿨하세요 어, 저는 터치한 돈이 없고 요구사항도 잘 들어주시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정도까지 저의 아파트에 대한 설명이구요한달 여기 더 연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연장을 하려고 한날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완전 이 아파트 그냥 십몇 채? 그 가구가 그냥 진짜 다 풀부킹. 그 정도로 이 아파트는 정말 사람들이 만족도도 없고, 있는 사람들도 연장해서 있고, 들어온 사람들도 금방금방 그냥 그런 아파트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냥 저 아파트의 가격은 바로, 500불.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하자면한 60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다낭에 가격치고 싼 편은 아니에요. 싼 편은 아니지만 근데 정말 이 아파트에 정말 저는 단점을 꼽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하고 잘 지냈던 곳이고 사실 정말 이 저희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으면 저는 더 연장해서 계약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인기가 많아서 할 수가 없네. 음, 그 정도로 정말 잘 지냈던 걸 되어가지고 여러분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혹시나 오시게 되면 은 인피니티 레지던스거든요 듣기로는 주인분이 이, 이 아파트를 파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주소를 첨부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오신다 싶으시면 한번 들리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